저서 말 못하겠어요. 아 일단은 저 정말 가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별별 별 맞죠? 별 네. 별을 부르면서 그그 그 가사 제가 부르는 파트 에 우리보다. 내 노래 부르던 사랑 가득한 너의 두 눈이라는 그런,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어제 유리구슬과 오늘의 기억해를 들으면서 눈은 못 봤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아참 어, 항상 하는 얘기가 그, 그 항상 하는 얘기가 맨날 막 저는 뭐 할지 몰랐고 봐요 이렇게 가수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<웃음> 무대에 설수 있고 이런 콘서트장에도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은아요, 저 감사해요. 은아가 되게 평소에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누구보다 진심을 잘 전달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아, 말 네. 잘. 되게 솔직하게 항상 마음을 멤버들한테도 멤버들버들도 멤버들이지만 버디들한테 항상 솔직한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이 정말 예쁘죠? 네! 누나 너 예쁘네 울지마 누나 우니까 더 예쁘네 헉, 너무 예뻐 너 울다가 웃으면 안돼 아, 네. <웃음> 바진 크림방커 크림방. 아, 여러분 바진 크림빵 그리고 좋은 노래 정말 하면서도 저희도 저희 노래 정말 좋아하고 이런 좋은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잠시만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네 진짜 사진 크림빵 <웃음> 네,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모두가 소감을 전했는데 아마 다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에 한을 봐도 못 꺼낸 것 같아요 그쵸? <웃음> 그치만 <웃음> 네. 저희가 앞으로 어 여러분들 여자친구 팬인게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또 성장하고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네.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